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은 의식하는 마음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의 사상 감정 행동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라 부르기도 하고 의지 양심 조자 내적인 힘 무의식 잠재의식 등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두뇌로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이며 하나의 기관도 아니다. 즉, 육체적 물질이 아닌 것이다. 과학자도 그것이 인체 내부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실제하며 유사 일에 인류는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잠재의식이라 부르고 싶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정수이며 그 힘의 한계는 아직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잠시도 잠을 자는 법이 없으며 고난이나 위험이 닥치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나 절박한 위기를 경고해준다. 잠재의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며 그것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때 잠재의식은 의식이 명령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리학자인 에딩턴 경은 이렇게 말했다. 정신은 일군의 원자 구조를 바꿔놓는 힘이 있으며 원자의 운동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의 역사는 물리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과 유래에 따르지 않는 자유의사에 의해 변화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잠재의식과 직접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권력, 명성을 얻기 위해 먼 옛날부터 잠재의식을 활용해왔다. 또한 육체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잠재의식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잠재의식의 위력을 믿고 마음의 과학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라. 아니면 당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미국의 칼럼리스트로 인기가 높았던 다나 슬라이드는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잠재의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활용하려 하지 않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은 횟수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단순한 작업을 하는 도중에 특집 기사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이 말해준 곳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윤곽 머리색 옷 매무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잠재의식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름을 떠올려줍니다. 인류를 위한 발명이나 작곡, 시, 소설 그밖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게 사고의 재료를 주면서 강한 욕구를 말하고 그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가 옷감을 짜기 시작하면 신이 실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잠재의식의 커다란 위력이 우리의 생활을 이루고 또한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리라 믿습니다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암시와 반복이다 실제로 나는 해낼 수 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암송하면 즉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게 완성될 것이다 굳은 신념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포기한 일도 성공시킬 힘을 준다 성공으로 이끄는 힘 그리고 성공의 원동력은 바로 신념에 있다. 운동 경기나 각종 단체 행동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치거나 누군가가 나서서 우린 이길 수 있다 라고 힘을 북돋우는 광경을 볼수 있는데 그러한 외침이 회색이 짙던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한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싸움터나 불꽃 튀는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런 신념의 외침이 혹은 도전의 절규가 사람들에게 전기같은 충격을 주어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켜 승리로 이끄는 힘은 승리의 신념이 있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다 라고 외치는 데서 비롯된다 암시의 힘은 증권시장 주가의 오르내림에도 작용한다. 나쁜 뉴스는 주가를 끌어내리고 좋은 뉴스는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실 주식의 본래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주식을 가진 일반 주주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식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은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믿느냐 하는 것뿐이다 불황이라는 말도 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여러가지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시기가 나쁘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사업을 확장할 때가 아니다 광고 예산을 줄여라 지출을 억제하라 등의 생각이 지배적이고 결국 장사가 안된다 이것은 결국 상품을 판매해야 할 상인들의 마음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물건은 다음에 사십시오 경기가 가라앉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 옷이나 새 자동차 따위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황을 믿는다면 본래는 가벼운 경기 후퇴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본격적인 경기 불황으로 확대되어 버린다. 불길한 생각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불경기 때는 연일 장사는 안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는 등의 뒤중숭한 소문이 나돌게 된다. 이것이 마침내 전국적인 소리가 되어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정도가 되면 기가 꺾이고 만다 돈의 흐름은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공포의 암시가 계속되면 실제로 그 반응이 나타나 파산하는 사업가와 실업자가 급증하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대적 암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대중의 공포는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경기는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노스 웨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W.D. 스코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사람은 어디에서든 같은 감정, 같은 영향, 같은 진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또한 개개인이 모여 형성된 모든 집단 내에서는 어느 곳이든 생각이나 신념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 전체가 생각하는 바가 시의 모습이 되고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바가 국가의 모습이 된다. 이것은 개개인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 1938년 10월 20일 그날 밤 오선 웰스와 머큐리 극장의 단원들은 화성으로부터 온 기괴한 우주인들이 지구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극화하여 방송에 내보내고 있었다. 그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경찰서는 군중으로 포위되고 전화국은 전화 폭주로 인해 마비 사태에 이르렀으며 뉴저지의 고속도로는 교통이 두절되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수백만의 청취자들이 실제로 외계인이 지구를 습격하는 것으로 믿어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기괴하고도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 흔히 세일즈맨들은 이른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상품을 팔수 있다는 자신감을 잠재의식 속에 심어 놓는 것이다